안녕하십니까 1위 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투망을 쳐서 물고기를 잡을 텐데요.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강이나 하천 댐에서는 투망을 치면 안 된다. 불법입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에서 투망을 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. 변호사 분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. 1위 투망 같은 경우에 바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? 그런데 투망 친 적이 없어요, 거의. 거의 묵혀놓은 투망이에요, 투망.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쳐보겠습니다. 1리 TV의 투망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습니까? <웃음> 여러분들 양호한 것 같은데 이제 완벽하게 됐는데 이제,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됐어 와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데 이게 진짜 짭해지네자 그럼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 연습 다 끝났어요 아까 투망치는 실력 봤죠?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봅니다 바로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오, 낭떠러지요? 낭떠러지, 여기. 자 첫번째 시도 갑니다 하나 둘셋와 진짜 잘 펴졌다 별로 없는데 어디 보자. 소강은 진짜 깔끔하게 쳤는데 일단 보들 참 말이 오 이렇게 귀여운 보들치 그리고 보들치 말다. 버드치 두 마리. 아니, 이렇게, 투망을 깔끔하게 쳤는데, 버드치 두 마리가 끝이라니. 인데 간다. 물을 <웃음> 짜 <아무리> 들었어 <웃음> 여기 있다 와 크다 오 큰거 야 제법 크다 와 큰데요? 어. 와 크지? 다 자란 보드씨 오. 요... 오 좋아 이게 유령이 생겼어 뭐가 있나? 엄청 어, 잘친것 같은데? 이리, <웃음> 터무니없는 실력 아 이리, 이리. 이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. 소기하지 않아 내가 봤어 여기 향어가 있는 거 내가 봤어 내가 향어가 있는 거 봤다고 하... 여러분들 제가 지금 1 0 0번째 투망을 금지는데요 향어 죽었나 봅니다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여기 와서 향어가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안 잡힙니다. 이거 보세요. 소망 치다가 옷이 이렇게 됐어요. 항어 잡히면 그냥 바로 회떠버립니다 항어회가 그렇게 맛있대요. 어우, 이 으으으. 이 으으으. 대 항어야. 너가 올라줘야 돼. 너가 나와야 돼. 너밖에 없어 제발 향우야 부탁한다 아까 획득했다는말 취소할게 진짜야 이거 그냥 연못에다가 내가 넣어줄게 갑니다 3 2 1 가자 이거 투명은 제대로 펴줬어 1위. 우리가 잡은 버들치 6마리, 그리고 다슬기 몇 마리가 좀 올라왔습니다. 요거 넣어주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그래도 버들치 꽤큰거 잡혔어요. 족대로 잡기에는 힘든 버들치 크기예요 요런 거. 꽤 크죠? 아주 좋습니다. 자, 오 자, 연못으로 가자, 얘들아. 내가 안내해 줄게. 자, 자 가요. 자, 우차, 우차. 오오. 잘 간다, 여기. 또세 마리. 랑 다슬기도. 오오막 파닥파닥해. <웃음> 자, 조심히 가요. 내가 엄청 빨리 간다, 아침에. 어 이제 다색이 있네요. 다색이 다슬기 한열 마리, 열다섯 개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자 갑니다. 여기 또 산에서 먹는 라면 일품 아니겠습니까? 내가 먼저 뜯게. 자 오늘 촬영을 도와준 친구입니다, 친구. 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오. 오. 얼마나 배고파. n a b u t 뭐야? 벌써 바닥이야? 아 벌써 없어졌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라면 회사에서 진짜 협찬 같은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라면 한 박스 같은 거그 라면 같은 거 보내주면 나 진짜 매일 라면 먹을 것 같아 원래 맛있어? 맛있어 아, 난 물까지 들어갔다 오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아 <timest milks> <mano> <truck> <티> <Denis> 네, 바람까지 딱 불어줘가지고 음. 여기까지 이리TV 였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